한컵 오른쪽으로 한컵반나리라 손님, 세요 앞바람이 부네요 조금 길게 보세요. 190m입니다. 언니 할 때는 슬립하세요. 폴터까지 남은 거리는 113미터입니다. 오르막 9미터 보세요. 오르나 모르는... 네, e 럼이 이 갓님, 우라 하세요. 이바람이네요이더 길게 나갈 수 있어요. 옹니헥 님, 스윙 하 세요. 홀더까지남은 거리 는134미터 입니다. 오르막 창에터보 세요. ㅎㅎ ㅎ ㅎ 님 오르막, 1 0 0 0 m 보세요 o m m y t o m 나 y Tommy Tommy Tommy Tommy Tommy 오니님 하세요 왼쪽에서 바람이 불어요 공이 오른쪽으로 더갈수 있어요 러 오니가 님 하세요 탑까지 남은 거리는 132m입니다. 내리막 6m 보세요. 오라리 동니 갈뿐님, 터진하세요, 우나리. 버디, 찬스! 홀컵 오른쪽으로, 한컵 왔습니다. 오니가니 t h 수익하세요. 홀컷까지 남은 거리는 33m입니다. 무라리 오르막 5m 보세요. <목소리도> 천천히 하세요 꼬나리 탁찬 음, 오른쪽으로 할것 같습니다 Ready. 이갈 길로 스윙하세요. 홀컵까지 남은 거리는 150m입니다. 오르막 2m 보세요. 이 e 이 왼쪽으로 붙잡다는 이 바람이네요. 공이더 길게 나갈 수 있어요. 응, 응. 응. 오르나, 17m 보세요. 오다리. 이장님 스윙하세요 풀터까지 남은 거리는 40분 이입니다 오르막 4미터 보세요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이 니가 서가니 생각보다 짧을 수 있어요. 가니리 분리할 때수유세요 범퍼를 조심하세요. 오니가님 스윙하세요. 홀터까지 남은 거리는 79미터입니다. 오르막 6미터 보세요. 분할이.